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프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토너집에서토너밭을 음, 준비했어요. 오늘 토너밭이에요누텔라도갈라서 먹고 어, 허쉬 초콜릿 우유도 준비했어요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나라하마라 뭐라 뭐라 해. 안에 치즈기름 들어가 있어요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설명부터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팡은 너무 많이 준비해버린가봐요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